제2절 권리질권 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수 있다.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 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에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. 제 347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 제 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.